안녕하세요. 임지아 동행입니다 요새 저희 아이가 마귀 축사를 가끔 하는데 어, 여러분과 저의 영의 눈을 더욱 열고 마귀들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간증 영상을 만듭니다. 26일에 아이를 데리고 저녁 예배 갔습니다. 그날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뭐 기사, 표적에 관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다같이 불같이 기도하고 집에 오면서도 저는 계속 방언으로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자기 전에도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축사를 하고 재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아이가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저 꿈에서 귀신 봤어요. 그리고 축사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완전히 나가지는 않았던 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함께 예배를 갔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오늘 28일이죠 새벽에 제가 기도하다가 그 아이가 말한 그 귀신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 소복기 분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기도하는데 나타난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제 팔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서 제가 바로 날카로운 검을 쫙 꺼내서 목을 한방에 쳐내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아이가 이제 꿈에서 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저번에도 귀신 축사하는 꿈 그런 내용 영상으로 올렸죠. 그거는 영상 맨 끝에 마지막에 달아둘게요. 댓글에도 달아둘게요. 이 영상의 목적은 아이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어,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육적으로만 살아가고 있거든요.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반복해서 알려주면 아이의 영도 강해지고 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우연이다라고 하고 지나가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의 세계를 매일 걷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지만 그 세계에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살면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은 영의 눈이 떠져야만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묘사한 그 귀신의 모습은 제가 느낄 때 그날 제가 예배 가자고 했을 때 그날따라 엄청 가기 싫어하면서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약간 의기소침하고 그랬던 그 모습과 거의 빼박입니다. <웃음> 아이한테 그런 너가 본 귀신 모습과 너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그 그린 그림, 그림을 보고 저는 또한번 놀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그날 예배 가기 싫어했던 그 생각은 너가 아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그 교회에서 매일 본당에서 저녁에 예배가 있어서 드리거든요. 제가 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거의 매일 가게 됐던 것 같네요. 아플 때 말고는 매일 갔어요. 자 그러면 저희 아이가 경험한 그 영적 경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귀신 물리 꿈꿨다고? 무슨 꿈꿨는데? 귀신 물리치네 귀신이 천여 귀신처럼 생겼다고요 천여 귀신이 나타났어? 네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예순도 하고 예수님 가라고 했는데 안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음. 그게 한 번으로 안 된다면 계속 예순도 가라고 음. 하면 된다고요 음, 진심으로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서 예수딱 그러면 바로 간다니까 저는 거기에 있었는데 개를 발견한 거예요 개가 들어와가지고 응. 있더라고요 요즘에 천여귀신 관련된 거뭐본거 뭐 있어? 없는 데 없어? 응 나와서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예수님 가라고 했는데 안 되고 그냥 말씀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말씀. 말씀, 뭐. 말씀 어떤 거? 태초에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나를 천재를 천업를그 말씀하세요. 그래, 어쨌든 잘했어. 생 말이 안 났어. 응. 근데, 응. 걔가 안 가더라고. 쟤는 응. 그냥 날 보고, 그냥 멀건 이 멀건이 보고 있어? 그래서, 피도 올리고. 어, 끔찍해. 그러고, 계속, 응. 걔가, 공중에 떠 있었나? 그랬는데, 저가, 응. 엄마가, 가, 계속 가면. 돼. 될 때까지. 응. 때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저가 목소리가, 아! 아파! 할 정도로 계속했어? 네 그래가지고 너무 쉬어가지고 잘안 나오더라고요 예술가 예을까예을까 예술가 봐봐 어제 예배드리고 어제 강력하게 기도했잖아 근데 그천녀 귀신이 혹시 얘 예배나와서 강력하군 빨리 쳐야겠다 막 와가지고 <웃음> 어. 빨리 치려고 그런 건가? 기도하고 어제 기도 많이 했잖아 응. 어제 예배 시간 기도 길었잖아 응. 그렇게 기도가 쌓이면 영안이 딱 열려 환상이 딱 보인다고 환상도 보이고 꿈도 보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런 거부어준다 그랬어 꿈 예언 환상 다 우리한테 성령으로 부어준다고 그랬어 그게 너희 세대가 그게 강력하게 일어날 거야 꿈속에서 그 귀신 물리치는 거 인사돼서 물리치는 거 왠지 재밌는데요? 재밌어 음,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자체를 무서워해, 귀신들이 근데 그는 왜저가한번했지도안 했을까요? 그리고 저가몇 번을 계속해도 안 했고 저가한 30번인가? 그 정도 했어야지 좀슥 사라지는데 너도 잘하고 귀신도 그 레벨이 있잖아 오, 어제 나 엄마가 나너 자기 때? 전에 네. 기도하고 잤잖아 마귀들 전에는 기도해줬잖아 네 응. 기억나? 기억 안 나지? 너 머리 이렇게 쓰다 면서그 주변을 다 쳐내는 기도 하고. 근데 숨어있는 놈이 하나 있던 거지? 응? 엄마가 숨어있는 놈못 응. 찾았어요? 엄마 숨바꼭질 못하네. <웃음> <웃음> 못 찾았나봐. 니네 꿈에서 니가, 네가, 네가 직접 쳐내라고. <웃음> 그 영을 경험해봐야 이 세상에서 지금 너가 보이는 거, 이런 거, 책, 만아 이런 거에 집중 덜 한다니까? 재밌다. 그게 가짜라는 걸 느껴야 돼. 그걸 모르니까 음. 사람들은 눈이 감겨서 세상 본,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거야. 음. 예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 능력이. 엄마, 근데 한그 천여귀신 피흘리고 있는 못생긴 애, 걔 둥둥 떠. 피를 흘렸네, 얘가. 네, 피흘리고 음, 있더라고. 그러니까. 입에서도 피 흘리고. <웃음> 선포가 무기죠. 근데 음. 근데. 예수님 이름이 무기지. 몇번할때 목이 썼어요. 아이 아파가지고 좀이번으로 <웃음> 세번째 점점 레벨이 올라가고 있어 세번째 마귀는 좀 응. 특이하게 남달리기 조용해 보였고요 응. 그리고 좀 머리카락으로 얼굴이 가려져 보였어 좀 요렇게 그니까 한국 코리안 스타일 <웃음> 어. 그래가지고 걔가 저가발견을 응. 했는데 응. 걔가 왠지 너 무서워서 떨고 있지 이런 느낌 응. 그게 영어로 들리는 거야, 말안 해도, 꿈 안에서는. 꿈이나 환상 네. 안에서는 그 존재의 생각이나 말이 들리거나 0.1초 만에 딱알아지는게 영적 감각이거든 저가 기둥 뒤에 있을 때 걔가 저가 제발 지을가라 하고 뒤에 있었는데 왠지 음. 음, 저 녀석 무서워하는 거좀 걱정 줄까 음. 하는 스타일로 딱. 앞에 나타났더라고요. 응. 그래서, 근데, 걔는 공격은 안 하고 그냥 무표정하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고 피흘려있는건데 어제 예배가서 뭐피 흘렸네. 공격은. 걔를 공격한 거야. 근데 공격을 계속해도 걔는 잘 방어했죠. 안 가려고 한게 너가 아니었다고. 응. 어, 너 데리고 3일 가려고 하는 게무표정는데 우선 빨리 그려, 그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응. 알겠습니다. 응.